화해하자 안아 봐봐 동생이 먼저 가, 가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았잖아 안고 뽀뽀해야지 뽀뽀하고 뽀뽀하고 응. 뽀뽀하지마 <웃음> 어떻게 그랬어 맛있어? 화해를 먼저 화이 손길을 먼저 건넸잖아 아, 테리가. 아, 아, 아 이건 이렇게 안 한다고 한안 한다고 한 거지 왜 이렇게 한 거는. 테리야 응? 어떻게 생각해? 어? 언니가 내 생각 아닌 데 테리가 너무 언니를 섭섭하게 했나 보다. 그지? 응. 미안하지? 응 언니 미안해 그래 언니 미안해 이거 알고 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치는 거야? 그냥 알고 치는 거야. <웃음> 아닌 것 같은데? <웃음> 빨간. 좋아. 아, 잘했어, <웃음> 양손으로도 할수 있을까? 한번 쪄 올려볼까? 준비 양손 준비 그래서 봐봐 어떻게 어. 하는지 알려줄게 응. 봐봐 숫자대로 이렇게 응. 4 나온 와? 아. 연습하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아니, 있 지금 찍으면 되잖아. 야, 한 번만 더 연습해봐. 까먹지 않을까? 알겠어. 응.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할수 있어? 응. 화이팅! 화이팅! 응. 화이팅 화이팅! 같이 말하면서 해봐요 엄마가 말한 걸 들으면서요 알겠죠? 응.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봐요 한번 귀염, 들을 합쳐서 어떻게 하는지 발음을 해보고 그러면 돼요 그럼 응. 엄청 쉬워요 쉬워요? 진짜? 네 잠깐만 어! 여기가 선택하 영상은 이거 기분 최고. 바 응. 여기다가 이행 있어. 방 어. 생 오. 방생 응. 이 응. 방생이 응. 드에다가 리을이 있으면. 드 맞아. 방생이들. 방생이들. 응. 보. 응. 음. 네. 네. 어. 오. 쌍시옷. 쓰발음지 오. 네. 쌍. 보냈성. 여어어라고 써서. 크크. 아이, 생이를 특별한 하루 보냈 쌍. 어. 어. 양 엄마, 맞아, 좋아. 이름이 그런 거야. 얘도 읽어봐, 얘도. 얘도 되고. 미 위니마우스. 잠물. 잠물. 잠물. 어. 기읒에다가 여 있으면 뭐야? 거. 어? 거가 아니라 여지 발음일까? 어? 어? 겨. 겨에다가 리을이 있어. 잠물, 겨. 결. 잠물, 결. 어. 잠물, 여기. 지그에다가오 오. 있어. 오. 에다가 이음 있어. ᄃ, 동. 어. 찬물동. <웃음> 음. <웃음> 아니, 그건 잡을게름 <자물격> 이름. <웃음> 이름은... <웃음> 먹. 어? 어? 수. 어? 리. 어? 키, 키. 어? 동글동글한 테리 목소리. 그렇게 한 거야. 이름이 패배자, 승리자라고 써 있어. 이거 뭐야? 제. 어? 제. 어? 아니 이거. 가. 응. 재밌다. 그래서. 재밌다. 어잘 갔어. 제. 어. 가. 요. 여보 <웃음> 26살 먹은 오빠야는 아직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어국어 <웃음> 아니 영어. 한국국 한국국 한국. 그럼 응. 왜 한글을 못 <웃음> 장난으로 하는 말이야